진짜 미쳤어, 미쳤다는 말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요번 이 온의 제일 큰 특징은 역시 제일 눈에 띄었던 건비랑 지민의 관계성.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의 지향의 진아입니다. 자, 방탄소년단. 매법투소 7 앨범이 공개가 됐죠. 아저이 영상을 최초 공개할 때 어, 실시간으로 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 화력에 일단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상을 보면서 <웃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웃음> 어, 리뷰 겸 리액션 영상을 하려고 하려, 만들려고 아, 보다가, <웃음> 보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사실 이것도 내가 멈춘 게 아니었어. 내기 걸려가지고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보고 계셔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살짝 봤을 때도 댄스가 미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리뷰할 게 많겠다. 싶은 타이틀도 온 뒤에 키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키네틱. 나는 뮤직비디오,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이 키네틱이라는 단어를 볼줄 몰랐어요. <웃음> 무슨 역학 공부 막 움직임 역 막 이런 거 공부할 때 운동력 이런 거 되게 재미없는 전공과목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 그럴 때한 번씩 보는 단어인데 그걸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옆 제목 옆에서 같이 볼 줄이야 딱 이거 제목을 본 순간 아 이거 이거 뮤비가 대박이겠구나 이거 안무가 장난 아니겠다 또 얼마나 기깔나는 안무를 보여주려고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나 싶었어요 다 보셨죠? 장난 아니죠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BTS 방탄소년단 ON 데뷔 시작합니다 정경운 <웃음> 빅히트 살렘살렘 오. 자 여기 시작부터 여기 대형이 요거 시작됐을 때부터 대형이 굉장히 아름답죠 칼군물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선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줄이니까 여기 뒤에 멤버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멤버들은 일곱 명이니까 음, 노래 인트로가 좋습니다 어. 북을 치고 있어요 영화 매드맥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영화 매드맥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은 지금 여기 딱 댄서분들이 클로즈업 됐을 때그 영화를 생각하실 것 같아 좀 전사 같은 용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전사들이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북을 치면서 행군하는 그런 인트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시작 부분에 어떤 멤버가 나올지 강렬하게 벌써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 그첫 시작은 어떤 장군님이 끊어주실까요? 음, 대형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어, 누굴까요? 네, 지민이네요. 우리 지민군의 인트로 강렬한 인트로를 끊어 주는데 지민군이 등장했어요 대형이 처음에는 일렬로 다섯열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꼭 바둑판 느낌이었는데 그 대형이 바둑판 느낌에서 크로스 교차를 했어요 이 크로스 교차하고 그 교차한 게쫙벌러지면서딱 멤버 우리 지민군이 쫙 등장을 굉장히 강렬하게 카메라 각도도 조금 아래쪽에서 비춰준 것 같은데 등장할 때 굉장히 발 스텝이 강렬했어요 파워풀하게 나와줘서 진군 돌격 이런 느낌으로 에너제틱하게 단순히 파워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이 파워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전사의 파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옷은 흰색인가 보네요. 지금 댄서분들이 칼 같은 거 손에 잡고 계시는데 전투를 연상시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자. 그림자 사용을 여기에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슈가의 트레일러 제목이 섀도우였잖아요? 이번 앨범이 내면으로 딥하게 들어가는 거고, 외면에다, 내면에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앨범이다 보니까 그림자 활용을 되게 잘한것 같아요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내면의 나를 드러내 주는 거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나를 보여주는 거의 표현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댄서분들의 그림자가 일렬로 착착착 이쁘게 줄지어져 있어요 지민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가둬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댄서들의 대형으로만 둘러싸는 것보다 이 그림자들까지 같이 나와 주니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죠 음. 음, 등장! 등지고 있다가, 싹! 드라마에서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 바뀔 때, 여거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우리 V. 하. 눈빛 봐요, 눈빛 환장해. 강렬하게 쏴주면서, 돌면서, V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 멤버, V. 아. 음... 어, 어, 소름 돋는 눈빛에서 멈춰버렸네요 <웃음> 뷔의 댄스를 보면 지민의 댄스는 무용이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무용 전공자 시각에서 알아서 대단해 보이는 게 강한데 뷔의 춤은 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루브 그 그룹을 타는 게 너무 좋아요 지민 다음에 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리듬감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정말 다 좋은데 깔끔한 느낌이 강해요 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좀더 끈적끈적하게 그루브 있게 잘 추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루브를 막 심하게 주지는 않는데 이게 스트리 댄스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비의 춤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비의 뇌세적인 표정이랑 어우러져가지고 보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아, 이 표정 장인 어떡할 거야? 얼굴도 정말 국보도 아니야. 이건 뭐, 전 지구적 보물 수준이잖아요, 외모가. 이 외모를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기깔나. 그래서 더 관중의 시선을 쫙 흡입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룹을 타는 거, 표정.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멤버. RM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에서 영접하고 왔잖아요 어, RM 등장할 때 지금 처음으로 일렬대형 이 댄서분들의 일렬대형을 뒤로 한 상태에서 중후한 느낌으로 등장을 합니다. v랑 지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댄서분들이 대각선으로 좀 교차하는 그런 대용들이 많았는데 rm은 처음으로 뒤에 이렇게 댄서분들을 등진 상태에서 숙였다 일어났다 숙였다 일어났다 하면서 등장을 하죠 rm의 그 중요한 느낌 리더가 갖는 그 무게감 요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등장인 것 같아요 음.. 네. RM은 댄스도 지금 보면 손짓이나 이런게 움직임 자체도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대형이랑 등장도 중후하고 움직임도 중후한 그런 RM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몇초 어, 동안에 바로 캐릭터가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는 누군가요? 아 계속 RM이네요 음. 그쵸? 계속 끝까지 앞에서 지민이랑 휘가 격한 댄스를 보여줬다면 RM은 무게감을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좀 분위기, 중화한 움직임 이런 게 RM의 성향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 RM이 다녀온 전시회, 다녀 저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RM이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 대부분 추상적인 작품이나 단색과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취미 이런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좀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 단색가들도 보면 좀 흐르는 듯한 뭔가 담겨있는 애환이랄까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는 듯한 그런 좀 정서가 담겨 있어요 이 rm 춤도 그런 느낌으로 추는 것 같아요 동작은 사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냥 툭툭 툭, 살짝 살짝 하는데 멋있어 그리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 적은데? 적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춤. 이번에는 누굽니까? 어, 두 명이 등장했어요. 지민이랑, 지민이랑 정국 등장했네요. 어, 처음으로 두 명의 멤버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대형은 두 줄을 갈라 서면서 등장을 했네요. 근데, 어라. 의상이 데뷔가 되네요. 완전 올 화이트 지민. 화이트가 살짝 보이지만 블랙 색상이 많은 정국 춤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출까요? 음, 어세명세명네 진까지 같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슬슬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봤을 때 스텝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훅훅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그런 스텝들이 많은데 팔은 에너지가 세다고 해도 뭔가 쭉쭉 쓰지는 않아요 방금 전에도 앞쪽으로 좀 휘두르듯이, 그 어리광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왜 우리, 건투할 때, 막, 잽잽잽잽, 빠르게 후크 훅훅훅훅, 이거 그 연습하는 거 뭐죠? 잘 모르, 건투는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요. 원래 우리 방탄소년단 춤 보면, 관절 괜찮나? 걱정될 정도로, 거칠게 빡! 빡! 빡! 빡! 정말 쭉쭉 쓰는 그런 동작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특징들은 잘안 보이고, 오히려, 관절은 다소 소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음. 네. 어, 다 등장했고요. 아. <웃음>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어. 네. 어,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소심? 음. 근데 맞고 시작해야겠다. 각자 따로따로 모여 있을 때는 우리 동작이 크지가 않았어요 혼자 나 혼자일 때 혹은 전부가 아닐 때 따로따로 일부일 때는 쉽게 잘 헤쳐나가기는 하는데 절제된 모습들 그런게 보였는데 전체 멤버들이 다 같이 쫙 모이는 이 순간에 에너지가 빡 터져 나오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빡빡빡 관절 내 관절 다 가져가 관절 달아 없어져 이런 느낌으로 팔다리가 빠져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지금 에너지가 폭발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에너지가 폭발할 때 계속 세게 세게 하다가 더 세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죽이다가 빵터뜨렸을때 그때가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도 방금 숙였다가 그것도 그냥 숙이는 것도 아니었어 땅을 짚고 숙였다가 빵터뜨려주고그 다음에는 선생님에서다 같이 귓발을 휘날리면서 행군하듯이 진격 같이 진격 정말 천공 총공. 천공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격을 합니다. 음아 멈춰져 있는 거야 우리 지민 표정 미쳤고요. 시선, 눈빛. 아, 아. 땡기 때 너무 좋습니다. 아아 아, 우리 제이홉 나왔고요. 아 확실히 우리 제이홉도 튕기는 게 중력이 없는 사람처럼 튕겨 관절이 있어야 지잘출수 있는 춤인데 관절이 없는 사람처럼 튕기는 거 같아요 인간의 관절이 아닌 것처럼 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올블랙이네요 아, 뒤에 살짝 흰색 보이는데 올블랙 아 어, 스텝 음, 여기 스텝도 아... 스텝 밟고 나올 때제 멤버들의 특징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제이홉이랑 V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느낌 본인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서 이렇게 추는 멤버라면 슈가 같은 경우에는 느낌도 느낌이지만 깔끔 정말로 춤을 깔끔하게 잘 추는 것 같아요 지금 다리 벌려져 있는 것도 보면 좀 보이시죠 차이가 지금 다리 각도도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제이홉이랑 V 같은 경우에는 좀 쫙, 좀 과감하게, 거침없이... 이렇다면 슈가 같은 경우는 절제해서 깔끔하게 잘 몸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저분들은 계속 북 치면서 지나가시네요. 음. 이렇게 방금 훅칠 때도 보셨나요? 이세 멤버들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이... 그 다음엔 누가 솔로... 너 어, 슈가! 음. 아 우리 그래, 방탄소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우리 슈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클로즈업에 강한 멤버인 것 같아요 어, 클로즈업 했을 때 특히 치명적인 멤버가 슈가가 아닌가 싶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오, 되게 깔끔하게 추는 멤버구나 어 진짜 몸손을 깔끔하게 잘 쓰네 이렇게 느끼다가 클로즈업을 딱 하는 순간에 어머나 표정에 일단은 치이고 그 느낌 절제된 것 안에서 나오는 그 느낌 거기에 어 사람이 확 나도 모르게 어~~ 하고 빠져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뒤에서 약간 댄서분들이 북을 들고 체를 들고 이제 북을 쳤었는데 지금 뒤쪽에선 우리 멤버들이 북을 치네요 <목소리> 어, 멤버들이 뒤에서 북을 치고 와..아..저기 댄서분들이 밑에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 직접 멤버들이 북을 들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 오아 진짜 키네틱이네요 우리 또 방탄소년단 하면 은 특히나 또 좋은 게이 멤버들 간의 관계성이잖아요. 이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티키타카랑 무대에서 나오는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룹이 방탄인데 이번에는 이 키네틱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 알것 같아요. 키네틱 서로의 그 운동 역학관계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같이 모 때가 또 터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멤버들 간에도 잘 드러나는데 이 뒤에 댄서분들이랑도 그런 역학관계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서로 에너지의 그 교류가 북글 댄서분들이 들고 있고 스틱, 체를 멤버들이 치는 치었다가 다시 훅 풀샷으로 잡히면서 넘어가는 부분 이런 게그 합이 잘 맞지 않으면 은 숨막히게 넘어갈 수가 없는 또 그런 부분인데 그 에너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관계성 너무 좋네요 표정 봐, 표정 봐, 미쳤어 a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음. 음. 아. 음. 세상에나. 아. 자, 여기서 잘 멈췄죠? <웃음> 지금 이거 완벽하잖아요. 그쵸?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슬슬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댄서분들도 이 검은색 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줄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음, 이번에 이렇게 휘랑 지민이랑 이 관계성이 너무 좋네요. 지민이랑 휘가 계속 서로 같이 교차하면서 에너지를 주고 받고 하고 있어요. 아 어... 하하 이주합 찬성 하시는 분손 어... 어.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민이 팍 때리고 그 다음에 비가 확 받아서 이런 주고받고 서로의 관계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 너무 좋아요 뒤 뒤로 모든 멤버들이 다 나왔네요 음. 어, 다 모였습니다 진은 진이라서 진을 입고 있는 걸까요? 완전히 블루진은 아닌 것 같고 이 진이 입고 있는 자켓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흰색이랑 검정이 적당히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얼룩덜룩 섞여있는 제일 중간 제적 느낌인데